<웃음> 아니요, 아, 글쎄, 겨울이 가는지, 봄이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, 벌써 4월이야. 4월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의 계절 아니니? 벚꽃, 벚꽃 그러면 당신은 뭐가 생각이 나? 응, 음, 벚꽃통은 나한테는... 음. 어, 대학 4학년 때 내가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음, 어, 제목이 음. 서울지방의 법권예보거든 내가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음. 어, 중앙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에 30년 전부터 음. 쭉 30년 동안에 신문에 발표한 서울지방의 벚꽃 개화 시기, 또 만개 시기를 전부 기록을 열람한 다음에, 그거를 정리해가지고, 어, 어느 때라도, 어느 해라도 벚꽃을 예비할 수 있는, 아, 저, 예보할 수 있는 수식을 내가 만들었는데, 음. 그거가 응. 결과가 응.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, 생각나나도그 교수님들한테 칭찬을 받았지 응. 그게 나한테는 가장 어,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야 그때나 지금이나 어, 그 서울지방에 벚꽃이 언제 에, 피는지 어, 언제 만개하는지 그, 어, 그런 음. 것들이 그 시민들의 관심사지 그런데 에, 난 당신의 그 논문 제목부 생각나지만은 응. 우리가 이 대학 4학년때 그러니까 1964년 어, 어, 봄에 4월이었을 거야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두 대학생들만의 창경원 밤 벚꽃놀이를 한 적이 있어 응. 어, 당신이 그때 이제 학생 인원이었고, 어, 아주 바빴을 텐데 어쨌든 어, 그 후에도 그게 그 축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그 밤에 창경원에 가서 확히 그 불이 켜진 그 아래 만개한 어, 벚꽃 나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. 음. 그러니까 그때는 창경원 벚꽃 축제가 벚꽃놀이가 최고였었고 거기 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고도 어, 그 우리 아들 데리고 어. 봄에 꽃 갔었지. 어, 도시락 싸들고 <웃음>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그랬지. 아니 얼마나 인파들이 몰렸냐면 뭐애 잃어버렸다고 네, 그래. 뭐 방송으로도 나오고 막사람에 치이고 그랬어. 음.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네. 벚꽃뿐만이 아니고 어, 그 창경 안에는 또 동물원이 있어 가지고 음. 음. 음, 그렇게 음.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그 벚꽃축제가 <웃음> 여기저기에써 있나봐 어, 어, 뭐 그런데 사실은 그래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우리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렇고 <웃음> 벚꽃이 사실은 어 서울 시내 어디에도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겠지만은 많이 가로수로도 펴놓고 공원에도 펴놓고 아파트 어이 둘레길에도 펴놓고 그래서 어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유명한 어 어디 어디 축제다.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봄철을 즐길 수가 있고 그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벚꽃을 보면 은 정말 마음이 환해지고 즐거워지고 어 순간적인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는 별로 <웃음> 큰 관심이 없고 무슨 음. 벚꽃 축제다. 어? 그, 그런데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런 데를 꼭 가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봐. 아무래도. 그런데 이제, 음. <웃음>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 유명한 벚꽃 축제들이 다 취소되고 음.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오지 말라는 거는 어, 그다 지켜야지 우리가. <웃음> 어. 어, 물론 창문을 열고. 또는 밖으로 나가고, 긴 겨울 동안에 그거를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은 어. 얘들아, 그럼. 어 응. 올해도 좀 참자.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동네 벚꽃나무 즐길 수 있지 않니? 어때? 그렇지? 그래. 그래. 그러자. 래그 음. 음, 그래. 안녕. <웃음>